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정선입니다 오늘은 초보 유튜버가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유튜브가 고맙게도 제 매출을 유튜브로만 월 1억 이상 올려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사업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오르지 않는 다섯 가지 이유를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는 조회수 없이는 구독도 없고 시청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해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영상을 오르는 족족이 조회수로 연결이 돼요. 제가 자료는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오르는 날 훨씬 더 조회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영상을 업로드하는데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을까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원인이 많은 만큼 개선해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다양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효율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는 의도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회수는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실제로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간 날들이 있습니다. 자, 어김없이 이날은 영상을 올린 날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조회수는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올리는 거. 물론, 유튜브에서 떡상이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 힘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의도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브를 한다거나 영상을 여러 개 올린다거나 이런 날은 당연히 다른 날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조회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의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최근 28일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11월 24,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데이터인데, 자 트래픽 유형 보시는 것처럼 탐색, 추천, 유튜브 검색, 채널 페이지가 가장 많습니다. 자 대부분 조회수가 잘 나오는 유튜버들은 이런 네 가지로 인해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채널 자체가 특이한 채널이기 때문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저는 가업승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업승계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0.01%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조회를 얼마나 하냐? 네이버 검색 매니저를 보니까 가업승계라는 키워드는 한달 내내, 한달 내내 400조회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주로 유입이 될 때는 노출이 1년 동안 이게 지금 2019년 거거든요. 1년 동안 3 7 0 0 0회 밖에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노출에서 발생한 조회수 3 0 0 0청시간 341시간 이것밖에 안 됐다. 그런데 2020년 현재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트래픽 유형 자체가 달라요. 1위가 탐색, 2위가 추천, 3위가 검색. 비율도 탐색이 뭐 압도적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3만 7천이 아니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17만 노출이 됐고요. 노출에서 발생한 클릭은 6만 6천 노출에서 발생한 시청시간은 9 7 0 0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려면 트래픽 요소가 어떤 것이 많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보셔야 된다. 검색은 극히 일부밖에 없어요. 검색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이 뭔가 유튜브를 내가 좀 봐야겠네 라고 하셨을 때는 검색을 어떤 정보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그냥 정보만 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영상을 보았을 때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10월과 11월을 비교를 해봤어요. 10월과 11월을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트래픽은 탐색, 추천, 검색, 채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자 노출 20만 29만 이런식으로 제가 어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많아졌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많아져서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바로 이 탐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추천도 많아지 탐색과 추천이 없으면 절대 조회수가 많아질 수가 없어요 검색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한달내 400명 400명 밖에 조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같이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지 않는 이런 키워드들은 그냥 내 영상을 볼만한 사람들에게 정말 똑똑한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띄워줌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클릭을 받게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트래픽 소스 즉 조회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튜브 검색 추천 동영상 탐색 기능 채널 페이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내 영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늘리고 싶다면 이 유입 경로를 문을 활짝 열고 길을 넓혀놔야겠죠. 자 유튜브 검색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추천 동영상과 탐색 기능 채널 페이지 이세 가지예요. 이것만 안다면 당장이라도 조회수는 두배세 배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